심지어 ISTJ는 너무 자신을 감추려다가 짝사랑 상대가 이 사실을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짝사랑 상대가 ISTJ의 호강 신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? 오늘 다시 청해 주시야 사제이통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원 ISTJ 월드 멤버십 에그 하시마 i n dung fan y u n s <laughs> e n vlog asmr dung total nega j i benefit y o u l no leel su e t sub 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a id haju say yo